안녕하세요, L6TV 장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리총 리뷰는 킹암스사의 콜트 싱글 액션 아미. 150년 된 총이잖아요. 그렇지 정확해. 올해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이 총이 개발된 시기가 1872년도야. 미국 정부의 서비스 리볼버 테스트를 위해서 1872년도에 설계되고, 1873년부터 1892년까지 미 육군의 표준 피스톨로 채택되었었지. 그래서 M1873이 제식 명칭이고, 일명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피스메이커? 총이 어떻게 평화를... 폴트 총판중 에 한곳에서 제품마다 별칭을 붙여서 판매를 했었는데, M1873인 싱글 액션아미의 별칭이 피스메이커고, 가장 유명한 별칭으로 남은거지. 아뭐또이 총으로 엄청난 승리를 한건 아니구만? 이 총은 총열 길이나 당구경에 따른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었는데, 7.5인치 총열의 제품이 가장 유명하지만, 오늘 리뷰할 제품은 6인치 발렐 길이로 가장 균형이 잡힌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나 서부영화보면 자주 등장하는 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콜트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 카트리지 방식의 관통된 실린더를 가진 리볼버는 스미스웨슨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 라이선스비를 지불하기 싫던 콜트는 스미스웨슨의 특허가 끝나자 마자 바로 이 총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 당시에도 특허라는게 인정됐다는게 더 신기하네. 지금은 일반적인 리볼버라고 하면 실린더를 외부로 빼서 탄피를 제거하고 삽탄을 하게 되는데 싱글 액션 아미의 실린더는 회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피제거와 삽탄을 위한 덮개가 존재하는거지. 를 이게 또 장전하는 재미가 있죠. 탄피식 이전에 사용되던 리볼버는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총을 여러자루 가지고 다녔었는데 탄피식으로 개발되고 나서는 한두자루 정도만 가지고 다녔고 특히 사후 사구경이 지금 쓰는 사후구경과 달리 작양량이 많기 때문에 그 파워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동안 SAA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품이 나왔었는데, 킹함스에서 나온 제품은 우선 풀메탈의 탄피방식이고, 가스충전식이기 때문에 가장 사용할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돼 VFC에서도 SAA가 나왔었는데, 그건 CO2방식이라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긴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의 위치가 애매한것이 컬렉션으로 보기에는 리얼리티가 한참 부족하고, 그렇다고 게임에도 쓰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풀메탈 싱글 액션암이라는 딱고정도 그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확실히. 보면 표면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은거 같아요. 이 다이캐스팅한 표면이 깔끔하지 않다보니까 도금을 한 표면이 조금 지저분해보이고 싸구려타게 보이지. 그리고 각인은 레이저 각인으로 재현했는데 고준과도 거리가 멀고 각인이야 비용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표면 마감은 좀 많이 아쉬운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품마다 시리얼 넘버가 모두 다른거 같던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립은 우드 그립이네요. 기본은 불투명한 하얀색의 플라스틱 그립인데, 그 우드 그립으로 바꾸셨다고 요 리어 사이트는 거의 홈만 파져있는 수준인데, 옛날엔 이걸 어떻게 썼지? 감으로 써는 거지. <웃음> 싱글 액션 아미 하면 또 탄피를 넣고 빼는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실린더 뒷편에 덮개를 열고 해머를 하프콕 위치로 당겨서 고정하면 실린더가 자유롭게 회전하게 돼 위치를 맞춰서 이젝트 로드를 하나씩 뒤로 당기면 탄피가 빠지는 실총 구조를 그대로 잘 재현했어 근데 이렇게 기울여서 빼도 빠지기는 하네요 실총은 탄매가 껴서 잘 안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 사용하는 거지 격발은 풀콕 후에 방아쇠를 당기거나 방아쇠를 당긴 채로 해머를 뒤로 당겼다가 놓아도 되는 실총 방식 그대로 재현했어 아 이게 그 서부국에서 쏘던 방식이구나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채로 해머를 살며시 놓으면 디코킹이 되는 것도 잘 재현을 했어 완전 콜트 1911 방식이랑 똑같네요. 콜트 1911이 그래서 싱글액션 작동 방식이잖아. 탄피는 황동과 알루미늄 재질인데 앞쪽에서 비비탄을 장전하고 비비탄이 흐르지 않도록 오링이 들어 있어. 탄피는 그대로 가스가 통과하는 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발을과 연결되는 부품은 실린더가 회전할 때마다 스프링 힘으로 튀어 나오게 되는데 탄피 앞쪽과 기밀을 유지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이 구조 때문에 집탄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봐. 그리고 사용상 주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방아쇠를 를 당긴 상태에서 해머를 누르면 가스 밸브가 직접 눌러지게 돼서 가스가 한번에 분출될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것같아요. 아, 구조는 진짜 단순하네요. 성능체크 한번 해보시죠. 총에 0점 체크를 해볼텐데 원래 10m에서 발사를 했는데 모니터 타겟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 생겨서 5m에서 0점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온도는 20.9도, 가스탱크의 온도는, 20 가스 온도는 22.1도입니다. 가스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볼텐데요. 매거진이 따로 없는 관계로 총의 무게로 가스 용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빈 총의 무게는 1006g 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1010g으로 가스는 총 4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1도, 가스탱크의 온도는 21.6도입니다. 블로우백이 없는 총이기 때문에 공총으로 몇발 정도 쏠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몇발쏠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54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52발 정도를 발사한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에어소프트 리볼버는 집탄의 한계가 좀 명확하긴 하네요. 리볼버의 구조상 집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래도 실린더와 바렐의 기밀를 유지하는 부품이 잘 작동을 해서 탄성 유지가 일정하게 돼서 그나마 이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에 마루에서 출시한 에어코킹방식의 싱글액션하미는 집탄을 위해서 탄도위치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챔버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정말 잘 만든 구조인것같아요 해머가 부러지는 문제가 있다고는 하던데 기회되면 꼭 한번 리뷰해보고 싶긴하네요. 1세용이라던데 가격은 1세용이아닌것같아요이 총은 약간 쏘는 재미가 있는게 아니라 장전하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는 제품인것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킹암스 싱글 액션 아미는 레이저 각인이나 표면 마감, 그리고 실 사용성능은 컬렉션으로도 게임용으로도 추천하기는 어려운 제품이지만 금액 대비 풀메탈 싱글 액션 아미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볼브 자체가 실린더가 회전하는 기믹 말고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이겠죠. 이 제품은 해외가 140달러 정도고 국내가는 30만원 정도입니다. 쏘기 위해서 사기보다는 좀 가지고 노는 용도로는 재밌긴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는 없습니다. 원래 막 이렇게도 하잖아. 영화 보면. 야안들어가네 실린더. 야풀 코기잖아.